벌레 <목차림> 원래 정편은 망고데 망고 지금 밖에서 딴거뭐 먹고있어 잡아 잡아 망 펀치를 탁 때려야지 죽지 이새 살살하면 안돼 더 세게 한방에 딱더 세게 딱 그렇지 여기네 여기 있네, 여기 야, 이렇게 그거 말고 거미를 잡아 b a 동생을 때려 망봐 여기 봐봐 망고 여기 n g 와 Paya, Yokomi, b a n 빨 빨리. a 빨 빨리 a y a Paya, Paya, Paya, Paya, p 여기 a Paya, Paya,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구정푸다시끼 어, 죽겠다안 돼, 망고. 엄마가 잡아줄게. 망고. 마지막 <웃음> 망고. 언니가 잡아줄게, 언니가 잡아줄게. 엄마가 잡아줄게. 엄마 여기 슈즈 있어요. 응. 이 망고 마지막.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망고. 망고는 참. 미잡아야지 그럼 내가 잡아? 너안 잡으면 내가 잡는다. 차리. 잡아. 얼른 잡아. 어, 거기 들어갔어. 아, 거기 들어갔어. 얼른 잡아. 들어갔어요. 하면서. 들어갔어? 아. 어. 어, 언니 언니 제일 싫어하는 게 거미인데. 너가 좀 잡아주지. 음, 어, 없어졌다. 괜찮아. 이따 나올 거야. 거미 다리 누군가. 애들 밤 배고팠는지 거미 다리 <웃음>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거미 먹은 거 같아. 누가 거미 밤에 집에 있는 거 잡아 먹었어요. 응. 음. 너희 구별을 한번 해볼까? 왼쪽에 있는 애가 못지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체리입니다.